헬린 여러분 안녕하세요. 채라 저의 2020년 첫 번째 일정으로 2주간 독일과 프랑스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. 근데 제가 프랑크푸르트 직행 비행기를 탔는데 무려 12시간 장거리 비행을 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 타다니 12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무얼 하는지 영상을 또 찍었죠. 비행기 안에서는 말을 못 하니까 더빙으로 할 거고요. 대본 같은 거 없습니다. 편집해 놓은 거 보고 바로 그냥 원 테이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 일단 카메라 세팅이 완료됐고요 제가 이제 12시간을 버티기 위해 아닌 키트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충전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뭘 꺼내려나 아 이거는 요 미스트네요 미스트 네 미스트 아 바로 뿌려주네요 한번 칙칙칙칙칙 칙, 칙, 칙, 칙, 칙. 다섯 번 뿌리고 아 다시 안경 써줍니다 아그 다음에 꺼낸 게 이제 크리넥스 마스크 굉장히 또 건조하기 때문에 마스크 요거는 이제 또 뭐냐 저기 목베개네요 목베개 에 네, 저기 그 저기 바람을 불어 넣어 가지고 네, 사용하는 목베개인데 공간 활용을 하기가 좋아서 가져왔어요 한참은 붓는데 이게 잘안들어갔더라고요아 드디어 다 넣었다 좀 시간이 꽤 걸렸어요 아, 목베개를 이렇게 한번 착용을 쇽 해봅니다 아우 편해요 그죠? 편, 편한가? 네 편해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 플래너를 또챙겨왔고요 펜도 역시 아 챙겨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티슈 물티슈 주긴 하는데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북이죠 전자책 네크레마 사운드 업 제품입니다 어, 책을 좀 요즘 많이 읽고 있어 가지고 네, 사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넷플릭스 아, 넷플릭스 아, 기묘한 이야기 아, 너무 빠졌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기묘한 이야기도 다운을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... 아, 미소를 살짝 지어줍니다 안녕하세요 <웃음> 어...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제가 창가 쪽에 앉아서 창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이렇게 아주 맑았는데 러시아를 지나고 있어서 추웠나봐요 첫 번째로 이제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음 요즘 카피라이팅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어 가지고 아주 집중해서 어또 이북을 보면 눈이 편안해서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래서 책을 읽었고 또 팬분께서 선물해 주신 네, 카밀 핸드크림 한번 싹 한번 발라줍니다 싹 향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네, 손을 부드럽게 막 비벼 그냥 비벼 주고 냄새 어, 좋습니다 네,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계속 읽네요 네, 어, 목이 좀 불편한 거요 이 목베개가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앞으로 써야 제대로 쓰는 거라고 하는 말도 있던데 어, 앞으로 해봤는데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뒤로 다시 썼습니다 <웃음> 책을 이렇게 한참 동안 읽다가 책만 읽나? 오,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뭐죠? 아 넷플릭스 넷플릭스이 기묘한 이야기 또 봐줍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기묘한 이야기 이렇게 마스크까지 착용을 해주고 네 기묘한 이야기푹 빠져가지고 아우 너무 재밌어요 진짜 안 보신 분들은 제가 꼭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베개를 베고도 좀 봤고요. 이렇게 전 드라마를 보는 게 영화를 보는 것보다 좀 시간을 떼우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최고의 골 18, 19 시즌 EPL 최고의 골 영상이 있길래 한번 봤는데 아 역시 우리 슈퍼 사운이 달립니다. 그대로 슛, 골인 바로 이거죠. 아 역시 손흥민 선수. 멋집니다 바로 국뽕에 취하는 순간이죠 아 사실 이게 잠을 자면 제일 좋은데 잠이 또안오더라고요 저는 좀없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뭔가 자지 말고 뭔가를 하자 이래가지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아 도착자는 시간이 아이고 6시간이나 남았네요 아, 어떻게 이제 남은 6시간 한번 자, 다시 한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웃습니다 한국타잔 그죠? 네. 어, 그래요 이게 불을 다시 켰는데 네 보이시나요? 맥주를 제가 또 받아왔습니다. 아, 네, 승무원분께 맥주를 부탁을 드렸는데, 아, 또 제가 맥스를 좋아하시는 것도 어떻게 하시고 또 맥스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. 맥스를 한잔 따라가지고 자, 시원하게 한잔 꼴깍꼴깍꼴깍꼴깍꼴깍. 꼴깍, 꼴깍, 꼴깍. 아, 네, 정말 시원하더라고요. 그 프레첼 같은 스낵도 주셔가지고 주전부리를 먹으면서 입이 심심하지 않게 잘 왔어요. 그리고 나서 뭐 하나요? 아, 또책 읽네요. 아, 이제 좀, 이, 이 북을 사고 나니까, 어, 훨씬 종이책을 읽을 때보다 책도 술술 잘 넘어가고, 책을 재밌게 잘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. 그리고 또, 타이밍 좋게, 우리 또숙모 분께서 이 피자빵을 주시네요. 이 뜨끈뜨끈한 피자빵을 주시는데, 뭐, 좀 뭐, 뭐, 네, 괜찮다고. 네, 뭘 괜찮은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또 받았으니까 먹어야죠. 네. 바로, 한입 먹어봅니다. 근데, 아, 정말 뜨겁더라고요. 아 네 맛있었어요 저전또 마침 또 제가 맥주를 먹고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피맥을 했지 뭐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어, 9시 뉴스 뉴스도 잠깐 봐주고요 밖을 보니 야이 러시아 땅이 아주 드넓고 멋있더라고요 네 다시 창문을 닫고요 아 이제 다시 이제 뭘 할까 잠깐이면 <목소리> 정말 할게 없어가지고 잠깐 한번 립싱크를 해봤습니다. 근데 뭐 립싱크는 두 번만 하면 적당히 해. 오랜만에 네. 느껴보는 음, 너, 너. 네, 얼마나 할게 없었으면. 그리고 이제 다와 가네요. 기내 불이 켜지고 또 기내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아 밖을 보니 또 아름다운 하늘이 저를 반겨주고 있고요. 아 이렇게 또 네. 불 켜졌어요. 우리 승무원분들 너무 고생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자 이제 손을 쓱쓱쓱 비비면서 기내식 딱 받아가지고 네, 저녁 먹어야죠. 저녁 먹어 주는데 메뉴는 어, 뭔가 이 닭가슴살 파스타 비슷한 거와 이제 과일과 샐러드 빵이 나왔는데 어제 입맛에는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. 특히 이 닭가슴살이 나가지고 와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. 네, 파스타도 앙 먹어주고 빵도 앙 먹어주고 수박도 왕 먹어주고 입을 싹 닦아주고. 네 정리를 하고 네, 그 다음에 또 하늘을 보세요 여러분 하늘이 예쁘지 않습니까? 밑에 칙칙칙칙 또 뿌려주고 아 이제서야 아, 한 10시간 정도 비행을 했나요? 그제서야 이제 이번 출장 스케줄에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프랑크푸르트 도착 직전 아 구름 밑을 내려오니까 이렇게 껌껌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의 12시간 장거리 비행은 지났습니다. 어,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아주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제 출장 영상 시작이에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발